<목소리> 내가 어떻게 주 <변했을> <목소리> 이제 나설 시간이에요. 도발이 다 발려져 있어가지고, 어... <웃음> 그 <웃음> 도발이 발려있으면 안 좋아. 막 리로이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, 리로이사막 이런 게 무서워서, 아, 진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나가 상대할라 그래. 여행 안 돼. 누가? 너 너무 약해. 죽어. 나가 차이. 오케이. 엘리자가 한 개가 없네. 그 리이 말든 똑같아. 애초에 지금 첨보가 역할을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데. 잼국의 무장이 나름 일을 하는 게 웃기네. 스캔 얘는 구울 있겠지? 지금까지 구울 한 명밖에 안 봤어 아 쟤도 쟤도 근로이 아니 미친 진짜 근로이 아, 아, 아. 근로이 구응 자방매 응 필요없어 미제를 위한 어떨까요? 아 죽겨! <웃음> 얘네한테 쓰면 얘네 하나 더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점에 나오면 얘네한테 쓰려고 했는데 쎄껍네 오야야야 척코드 릴 Yes.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잖아 이 정도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잖아 리라리이오오가자 <목소리> 리로이 쌍루이 상대방은 쌍 s 이에요 전부 둘다 걸렸고 리로이한 r 맞았고 a n l 리 i s l e r 패스사형 오케이 야구현는 좋다잉 자, 가자 가자 오케이! 됐다! 됐어! 됐어!